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지성입니다. 어, 제가 조금, 어, 동영상을, 재미난 운동 동영상을 하나 올려봤습니다.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일단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 어, <웃음>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소화 불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신 분들 가운데, 어, 이렇게 헬스장에서의 운동이 필요로, 요구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아, 그분들이 뭐 이렇게 글로서 말로써 설명드리기가 참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동영상에서 헬스장에 가시면 어떤 어떤 운동을 어떤 어떤 순서대로 아,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정리해서 그냥 아,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냥 우연한 기회에 아, 이렇게 좀 찍게 돼서 이렇게 좀 올려봤습니다 일단은 좀 주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들이 어, 우리의 이제 그 치료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화불량과 관련된 뭐 영유성 식도염이나 만성 설사나 뭐 하여튼 잦은 체기나 비염이나 어떤 방기 증상이 나왔던 이런 모든 소화 장기 관련 증상들은 이게 서 치료 방향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좌우비대칭을 해결하는 겁니다. 좌우비대칭을 해결해야만 일단은 소화불량 문제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요. 소화가 점점 되기 시작하고 첫 번째가 좌우비대칭을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하비대칭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치료 방향은 좌우비대칭을 해결하면서 상하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치료 방향입니다. 아 여러분 들한테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어, 공감하실 거라 믿고 아, 이렇게 또 말씀드려봅니다. 그 항상 이제 뭐 상하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좌우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나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정상들은 각각 천차만별입니다 전차 전차만별인데. 일단은 좌우 비대칭을 먼저 해결하고 상하 비대칭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전체 우리 몸의 피를 다리에서부터 복부에서부터 가슴 머리쪽으로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좌우 비대칭은 뭐 폐의 좌우 비대칭 어, 장기 창자의 좌우 비대칭 얼굴 뇌의 좌우 비대칭 다리의 좌우 비대칭 어떤 다양한 형태의 좌우 비대칭이 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동영상들은 여러분들 한가지 주의사항들은 어 일단 소화불량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좌우비대칭적인 측면인데요 창자의 좌우비대칭과 폐의 좌우비대칭적인 측면인데 소화불량 문제를 아직까지 이제 충분히 동영상을 듣지 못하시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50% 이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헬스장 운동을 아직은 따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직, 아직은 따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왠가면, 자우비대칭을 해결하지, 소화불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이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한, 50에서 60, 60에서 70% 정도 어느 정도 해결되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전략이고 좀 길게 바라봐서 그러니까 가슴과 등, 목, 머리 쪽의 혈관들을 자꾸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크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가슴과 목, 뭐 등, 머리 쪽의 혈관을 계속 팔 쪽의 혈관을 크게 만들면 결국은 이 피가 어디에서 올라오면 냐 창자에서 다리에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창자는 가벼워지고 창자가 또들려올라오게 되고 다리도 가벼워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발 운동을 하면 다리가 가벼워진다는 라걸 느낌을 종종 가져보시죠. 그죠근데 아, 문제는 이 상체 쪽 그러니까 가슴과 등목 머리 쪽팔 쪽의 혈관들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려주더라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다가 운동을 할 때는 올라가다가 멈추는 순간 다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치료의 어려움이에요 제가 이 병은 치료기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바닥 뜨려야될 어떤 죽음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죽어가는 메커니즘인데 좌우비대칭과 상아비대칭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이 머리를 흔들 때는 머리에 피가 올라가는데 멈추고 잠깐 한 5분 정도 있으면 머리에서 피가 쏙 빠진다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는 좀 가슴이 빡빡해지는데 한 30분 있으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이런 느낌 그그 그 피가 자꾸 밑으로 창자 쪽으로 다리 쪽으로 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물병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물병은 결국 1.5L라는 거는 1.5kg이 그러면 근데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라 거는 제일 가벼운 게 5kg이에요 고그 윗부분이 10kg 15kg 20kg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병을 이용해서 혈관을 크게 만든다 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육이나 근육도 모세혈관 덩어리지만 은 근육이나 어떤 큰 혈관들을 좀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중량 그러니까 무게 감을 많이 나가는 그런 걸 운동을 하셔야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료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는 사실 조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혹은 많게는 세번 정도까지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려고 나가려고 노력하시고 뭐 혹은 두번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세번 정도로 느리시면서 또 운동 강도도 처음에는 약하게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차 점차 조금씩 주의깊게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음부터 막 무리하면 몸살이 와요 몸살이 오고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를 하면 처음에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나요 헬스를 안 하다가 탁 하면 피가 막속구쳐 올라오다가 좁아져 있는 혈관을 만나면 피가 삐지고 들어가는 게해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이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 압박감이 느껴져요. 가슴 쪽에 압박감, 목 쪽에 압박감, 팔 쪽에 압박감이 느껴지면, 이게 몸살 현상, 그니까 러 몸살이 걸린다라는 게 아니고, 몸살 증상과 비슷한, 이렇게, 이제, 부등한 어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 음. 헬스를 하시면, 꼭, 헬스를 끝나고 나오시면, 그날은 오히려 조금 더 팔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혈액이 순환이 돌 수도 있도록, 조금 후속 조치를 이렇게, 어, 헬스를 하시면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피가 여기 꽉 올라오면 이제 가슴이 빡빡해지고 등이 빡빡해지고 그래요 팔도 좀 무거워지고 대신 다리나 이런 쪽은 좀 가벼워지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데 헬스를 하고 나면 힘이 드니까 아 오늘 내가 운동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그런 걸여러번 경험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헬스를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발로 운동이나 이런 걸더 등한시해 버리는 그런 그런 경험을 많이 해거든요 그렇게 보면 헬스를 하고 나면 몸이 이상하게 더 찌뿌둥해지는 그런 게 헬스를 끝나고 나면 팔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왜 피가 이제 강제로 들어왔으니까 좀 강제로 이제 좀 순환을 시켜주도록 이렇게 계속 섞어주고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이러면 혈관이 커질뿐더러 또 순환이 되면서 몸살 증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랬다는 제가 막 너무 길게 말 상황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일단 제가 이따가 한번 어, 나중에 한번 이렇게 운동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운동 방법에 읽어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운동인가 하면 다리에서부터 어 허벅지, 허벅지에서 배, 배에서 가슴 가슴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끌어올리니까 뒤쪽에서 뒤쪽 허벅지, 허리, 엉덩이, 허리, 등 어깨 뒤, 목, 이렇게 올라오고, 앞쪽에서는 종아리에서 허, 앞쪽 허벅지, 복부, 가슴, 머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상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운동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 이분, 이 부분, 여러분,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유산소 운동을 두번 정도 집어넣어 놨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두번 정도 집어넣어 놨고, 또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두번 정도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헬스장에 가시면 이 모든 운동 하시면 거의 한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 여러분이 들 헬스 라는 운동은 물론 무지막지하게 근육을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헬스를 안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피가 떨어지는 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다는 라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아비대칭은 점점 더 커져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중에 치매도 오고 각종 내질환이 오고 목에 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라는 거는 꼭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운동 가운데 보면 제가 계속 저희 딸이 출연했어요 제가 좀 꼬득였어요 고등연대 어, 저희 딸한테 감사하고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희생을 좀 시켰습니다 희생을 좀 시켰는데 어, 머리를 계속 흔들고 있을 거예요 또 운동 가운데 막 이마를 누르기도 하고 헤드뱅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헬스를 하게 되면 가슴 운동 등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이런 게 있어요 가슴 운동을 하는 동안 등 운동을 하는 동안 피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배에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가슴 쪽으로 또 머리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머리를 지속적으로 안 흔들어주면 결국은 헬스를 하고 나면 머리에 피, 머리가 좀텅 빈다 이런 머리에 피가 빠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매트리스 위에서도 막 뒤통수도 누르고 이마도 누르고 우리 막 제가 어, 장가스 제가하는 운동법 어, 그거 말씀드렸죠. 그죠?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관심있게 이렇게 보시고, 뭐, 동상 아주 짧게 짧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화불량 증세를 아직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이 돼요 사람들이 반응이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또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를 좀 원망하는 투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시는 거 댓글에 이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막 세미나를 통해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 이래도 세미나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몸이 막 많이 불편하시겠죠 막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막 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 드리려고 하더라도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의 실질적으로 몸을 봐야 되고 도대체 좌우 비대칭이 어느 쪽에 심각하게 발생되어 있는가를 상태를 살펴야 모래주머니를 제대로 적용시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화불량 계신 분들은 영유성 식도염이나 하든 만성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채기나 방기 증상이나 이 부분들은 이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적용하지 아니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래주머니를 제대로 적용하지 아니하시면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상을 영 순차적으로 자 어떤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까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이라는 동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자 그것도 보기 귀찮다 자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 이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 보셔야 되고 그것도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대사증후군 치료법 1 이라고 치세요 1 이라고 치셔서 그 동영상을 보실 필요 없으시고 그 동영상 바로 밑에 있는 댓글란을 보시면 동영상 보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발 운동법을 보세요 다리 조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을 보세요 명치 통증을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치료하려면 동상 영 보세요 좌우비대칭 찾는 방법 동영상 보세요 모래주머니 착용법 동영상 까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착용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보시고 때로는 진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의 도전이라도 하셔야 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모험이 없으면, 도전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병치료에 관해서 명련현상이나 각종 2차 자각증상에 대한 우려가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약간 걱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라 이런 말씀은 저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충분히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시라 동영상 최대한 많이 보시라, 이렇게 하고, 최소한 그 기본 동영상이라도 보셔야, 보셔야 제 말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올린 그 이런 모든 동영상들의 이 노력들이 의미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의미 히 가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가 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또 알고 있고 그여도뭐좀 호소를 하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소화불량 증상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 역류성 위산이 역류된다거나 그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진정한 50% 60% 정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역류성 식도염 위산 역류에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모래주머니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머리주머니 착용법까지 반드시 가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조심스럽게 적용도 해보셔야 돼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세미나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고, 세미나 매주마다 진행합니다. 매주마다 진행합니다. 오셔야 되고, 그죠? 어, 그래, 하여튼, 이 소화 문제가 한 50% 60% 정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운동법을 헬스장에 가서 이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하면 더 컨디션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니까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헬스장 운동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한테 강력히 권부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두 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조금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 세 번까지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다니면 딱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세번 가시면 무리가 와요. 무리가 와서 몸살 현상이 오고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하시면 근육통이 오고 몸살이 오고 컨디션이 더 나빠지는 이런 경험입니다. 한 번씩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컨디션이 나빠졌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 그그 그 운동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직 부족하다 아직 준비가 잘안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리고 또 헬스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팔과 머리를 이렇게 계속 풀어주는 운동을아니 피를 강제로 끌어 올렸으니까 좀 풀어주고 그죠? 또 집에 가서 또이 가슴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집에 가서 이마 누르기나 뒤통수 누르기나 할수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어, 물구나무 서기도 하시는 게 좋고, 이마 누르기나 뒤통수 누르기나 옆머리 누르기나 이런 걸좀 하시고 헤드뱅잉도 좀 하셔서 가슴에 깨끗 가슴 그러니까 헬스장 운동은 거의 가슴 등팔 운동이에요. 가슴 등팔 운동이니까 이제 밑에서 가슴 등 팔까지 올려놓은 피를 머리를 흔들어서 혹은 눌렀어. 눌러서 가슴에 있는 피를 머리까지 올려 주셔야 됩니다 올려 주셔야 이게 완전히 이제 운동으로 내한테 여러분 스스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리까지 올려 주셔야 됩니다 어, 헬스장 가신 날은 머리 운동을 특별히 많이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적으로 뭐손의 위축증 이다 치매다 어 각종 뇌와 관련된 우울증 이다 울증도 뇌와 관련된 겁니다. 그죠? 어, 뭐, 이 목에 이물감이다. 목 디스크다. <웃음> 이명이다. 막, 뭐 눈에 이상이 있다. 비염이다. 이게 머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길게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 마지막 날까지 헬스장을 꼭 가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해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아이를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데려가요 근데 일주일에 가끔 가다가 빠뜨려 어떤 약속이 있어서 빠뜨려 먹는 날이 한 주가 있는데 분명히 저희 집사람하고 딸아이가 몸 상태가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빠뜨린 한 주는 벌써 드립집사업도 이렇게 머리에 문제가 좀 있어요. 피가 잘 빠져요. 그래, 막 두통도 오고 어지럼증도 자꾸 느끼고 이래서 헬스장 안간그 주는 꼭 머리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고하면 그걸 안 빠뜨리려고 저 발버둥을 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게 또안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귀찮을 때가 있고. 근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아, 한번두번 번 가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저히 가기 싫으면 가서 발도장이라도 눈도장이라도 찍고 오시는 그런 좀 열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운동들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하는 거 보면 한번 하는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은 두번 하고 들어 올리기도 두번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머리 운동하는 거 누르기 하는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있으니까 어, 매트리스에서 하는 운동도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 자전거 타기 운동 기구가 없는 분들은 매트리스에서 그 운동하는 시간을 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근력 운동만 하고 딱 집에 오시면 오히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 모든 운동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병행이 돼야 되고, 운동하실 때꼭 머리 흔들어 주시고 입으로 주기적으로 바람을 불어 주시고 또 운동을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밀고 가지 마세요. 운동 한 가지 끝나면 한 2, 3분 정도 쉬어주고 헬스장을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시다가 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고 너무 타이트하게 가면 지쳐버려요. 사람이 한 종목 끝나면 한 헬스장 한 바퀴 걸었어요. 라앉 들면서 걷고 또한 종목 끝나면 또한 바퀴 걷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시고, 너무 힘드시면 매트리스에 누워서 뭐 자전거 타기나 꽈배기나 이렇게 조금 하면서 좀 쉬어주시기도 하고, 또, 또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고, 명상도 좀 하시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가 다 긴장 속에만 살아가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좀 몸을 이렇게 릴렉스하는 어떤 그런 풀어주는,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 두서없이 이렇게 동상 올려 봤는데 아 동상이 여러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찍다 보니까 이게 쭉 달, 달아지게 사람들 얼굴도 나오고 일반인들 얼굴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종목 한 종목 따로따로 따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좀양해 부탁드리고 하여튼 이상하비대칭 문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물구나무 서기 하실 수 없는 분들은 팔 근육이나 이런 거 헬스를 해서 근력을 좀 키워서 나중에 반드시 도전을 해보세요. 물구나무 서기가 상하 비대칭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에요. 근데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할수 없으면 이렇게 뭐 머리 누르기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밖에 없는데 하시, 하시게 되면 아,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거꾸리 그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꾸리하고 물무나무 서기는 이게 수준 차이가 한 20배 가까이 납니다.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거꾸리는 머리까지 피를, 머리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거꾸리로 해놔도 머리 쪽으로 피가 잘못 올라가요. 물론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강하게 못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거꾸리라도 하는데, 아,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어 궁금하시면 헬스장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번호 물어 갖고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따라 일단은 처음에는 따라 해 보시다가 한개한개 보면서 따라 해 보시다가 어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 피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어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꼭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